어떻게 말했나요? <웃음> 사지 마세요. 사지 마세요. 이렇게 했단 말 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왜? 애니멀로 그렇... TV. <웃음> 네, 안녕하세요, 애니몰로우 TV의 테드 디킨입니다. 청포입니다. 어, 부산 청포 사장님께서 어 저희 애니멀로우 스튜디오에 방문해 주셨습니다. 저는 처음 뵙거든요. 실제로는 처음 뵙고 청포 사장님도 저를 이제 실제로 처음 뵀는데 제가 궁금한 게 좀. 많이 있었어요. 그래가지고 어, 이차에 청부 사장님 못 내려가게 저희가 막고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저희가 듣기로는 그리고 사장님이랑 이렇게 뭐 통화해 본 결과 항상 청부 사장님께서는 저한테 아, 사지 마세요. 아예 사지 마세요. 이렇게 항상 저한테 그렇게 해주셨거든요. 제가 그렇게 못 듣게 말했나요? <웃음> 네? 아니, 사지 마세요. 사지 마세요. 이렇게 했단 말 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왜 그렇게 사지 말라고 하셨는지.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, 사지 말라고 했던 것 제가 일단 기본적으로 스타일이 좀 그래요 이렇게 안 맞으신 분도 계시지만 뭔가 물건을 구매할 때 중복 투자를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줄여드리고 물생활의 부담을 최대한 줄여드리고 부담이 줄면 이제 원하시는 걸더 많이 구매하실 수 있으시고 이제 그러다 보면 좀 생활에 즐겁잖아요 보세요. 어떤 제품보다 다른 제품을 대체했을 때 금액은 저렴하지만 훨씬 더 가성비가 좋거나 훨씬 더잘 맞다 싶으면 그 제품을 구매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린 경우였습니다 아, 말씀해주신대로 <웃음> 어, 항상 이제 사지 말아라 사지 말아라 했지만 구매자 입장으로서싼 가격에 어, 동일한 제품인에도 불구하고 어, 말씀드린 제품보다 싼 가격에 다른 제품을 추천해주셔서 제가 스튜디오에서 써봤을 때 상당히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근데, 근데 이제 제가 좀 궁금했던 건 이런 수조나 이런 것도 혹시 뭐 다른 수조에 비해 뭐 이렇게 싼 가격에 이렇게 세팅할 수 있고 뭐 그런 게또 있을까요? 아, 수조 일단, 수조, 네, 수조 네. 같은 경우는 네. 제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이제 처음 하실 때 수조를 보통 처음 하실 때 네. 구매를 하시잖아요. 네. 처음 하실 때 일체형을 제일 많이 네. 사시는 것같요일체형을 아, 일체형. 사면 모든 게다 들었으니까 네. 모든 게 끝. 난 이제 신경 안 써도 네. 네. 된다라는 맞아요, 생각 맞아요. 그리고 네. 예쁘니까. 네. 그래서 이제 사면은 한꺼번에 다된게이가격이 하고 사시는 경우가 많아요. 근데 이제 그런 거 보시면 기본적으로 디자인값도 들어가고요. 음. 다른 문제가 뭐냐면 처음엔 가져 뒀으나 안에, 안에 들어 있던 기본 여과기가 어. 정해져 있거든요. 아. 측면이면 측면, 상면이면 상면, 그리고 여과제 양도 딱 정해져 있어요. 그래서 키우시다 보면 은 보통 거기에 맞게 물고기를 키우진 않잖아요.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어떤 여과기에 어떤 물고기를 키울 수 있고 이만큼의 여과기 크기면 물고기를 얼만큼 넣을 수 있는지 모르세요 보통 가장 많이 하신 질문들이 그거거든요 이 수조에 몇 마리 키울 수 있어요? 이거예요 근데 수조 크기가 몇 마리를 감당한다고 보시는 것보다는 더 중요한 건 여과기거든요 여과기와 여과기의 종류 그러기 때문에 수조를 일체형으로 예쁜 걸다 샀을 때난이 물고기 1마리를 키우고 싶으면 너무 죽는 거예요 그럼 결국 여과기를 또 구매하시거나 또 구매. 수조를 또 사시거나 이 조명으로는 수초를 키울 수 없습니다 그러면 수초를 또 수초형 조명을 또 구매하시거나 이럴 때 돈이 이렇게 한 번, 두 번, 세번 계속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매를 하실 때 싼, 무조건 인터넷 보고 싸다고 저렴한 거 샀을 때 어? 일체형이면 일체형인데? 아니면 이 풀세트가 5만원 밖에 안해 사셨어요? 근데 쉽게 생각하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는 무엇을 몇 마리를 어떤 종류를 몇 마리를 키우고 싶은지를 정하시고 거기에 맞게 맞는 수조를 구매하시고 바닥재와 뭐여과학딱 맞춰서 하시면은 두 번, 세번돈 들어가는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그림을 그리셔야 됩니다 나는 대충 고기 키워 이런 게 아니잖아요 보통 하시면 난 이물고기를 몇 마리를 키우고 싶고 수초도 키우고 싶고 아니면 새우도 키우고 싶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일단 메인을 잡으시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키우고 싶은 게 수초다 그러면 보통 기본적으로 수초 전용 바닥재 깔아주시는 게 바닥재를 두번 구매 안 하셔도 되는 거죠 근데 기본 풀세트에는 흑사 같은 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수초를 키울 수 없는 건 아니지만 종류가 작기 때문에 결국 바닥재또 재구매하게 되시고 네. 그리고 뭐 측면 여과기를 사셨는데 고기가 다 끼어 들어가서 죽습니다. 뭐 이러잖아요. 그러면 얘는 측면 여과기처럼 물살이 생듯이 살수 없는 물고기인데 일체형 안에 들어있으니까 그걸또 띄고 또 사셔야 돼요. 이런 식으로 계속 중복 투자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먼저 구매를 하시기 전에 그래서 여쭤봅니 어떤 걸 어떻게 키우고 싶은지 아, 한번 그걸 먼저 네. 컨셉을 잡는 네. 게 중요하고 추천해 주시는 거 뭐. 무조건 값싼 것이 아니라 추천해 주시고 효율적인 걸 추천해 주실 때 그대로 사용하시면 큰 효과를 볼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. 네, 중복투자 방지 네, 중복투자 방지 일체형 수조가 네. 무조건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. 일체형 수조에는 어떤 제약에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. 여가력 뭐 아니면 크기, 수류 이런 정반적인 면에서 제약 따를 수밖에 없으니까 그거를 하실 때꼭 공부하시고요. 이 제일 제 어려워하시는 게 그거예요. 이게 뭔가 공부하셔야 되잖아요. 그냥 네. 일체형은 그냥 갖다 놓으면 쉬운데 아, 내가 뭐 키우고 이러면 어렵다 싶으면 은 그 근처 가까운 수족관에 가셔가지고 꼭 문의해 주세요 저희 매장을 오시라는 게 아니고 인터넷을 보고 무조건 싼걸 사시는 게 좋지 않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건지 꼭 자문을 구하시고 이거 이거 키울 텐데 어떤 게 좋을까요? 얘는 수류가 센게좋을까 이렇게 꼭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왜 애기를 키울 때도 공부하시잖아요 부모님 똑같아요 생물이니까 조금 귀찮으시더라도 조금은 얘들의 생태 환경은 조금은 공부 한번 해보시고 그렇게 키우시면 또 키우는 맛이 날 겁니다 네. 해수에 이어서 담수까지도 중복투자 방지를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 주셨는데요. 어... 지금까지 애니멀로 t v 의 테드 청포입니다. <웃음> 안녕. <웃음> 구독과 좋아요. 애니멀로 TV.